자 그렇다면요. 네. 어, 국내 대표적인 장비 업체들 한국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굴지의 세계 굴지의 반도체 기업들이 있으므로 네. 또 반도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청이라고 하죠. 네. 이런 하청 기업들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국내 투자자들이 조금 참고할 만한 국내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업체 예.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잘 아니까 이제 예. 소재 부품을 포함해서 그런 업체들 가운데 우리 교수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예. 조금 독보적이다 이 회사는 예. 조금 차별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다 하는 회사들은 주로 어떤 회사들이 있나요? 어, 제가 이제 보면은 일단은 몇개 회사 말씀드리면 음, 음. 첫 번째 이제 제일 큰 회사가 이제 세메스라는 회사예요. 혹시 아시나요? 세메스 처음 들어봤습니다. <웃음> 네, 그 회사가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예. 장비 기업 중에서 가장 큰 회사입니다. 예, 그런데 상관없다. 아쉽게도 상장이 안돼 있어요. 음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모르네. <웃음> <웃음> 예. 그 회사가 예.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 비즈니스 규모가 상당히 크고요. 예. 제일 큽니다. 한국에서 예. 규모가 음. 그리고 또 이제 90% 이상이 삼성전자에서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예. 아 거의 뭐 삼성전자가 키우고 있는. 예 그런.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장비 같은 경우도 전공정부터 해가지고 후공정까지 다 합니다. 예. 그럼 그쪽은 메모리 쪽인가요? 어, 전부 다 하는 거죠. 아, 전부 다 하는 예.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 게 지금 세정 장비라든지 음, 음, 음. 포토 장비라든지, 음. 그 다음에 식각 장비라든지. 예, 예, 예. 이런 장비들을 하고 있어요. 예. 예. 자, 이 회사는 아직 비상장이니까 그림이 뜨기네, 그죠? <웃음> 그렇죠. 그래서 그 삼성이 투자할 때마다 이 회사가 혜택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겠네. 대부분의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예, 삼성의 운명과 같이하는 회사인데, 예, 예, 예. 그러면 이 회사가 상장되는 것도 거의 뭐 삼성이 결정하겠네요, 그렇죠? <웃음> 만약에 그죠? 한다면 예, 예. 90% 이상의 지분을 예. 가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예, 예. 거의 뭐 삼성 자회사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삼성이 이제 투자 회사를 좀 관심을 예, 두고 이제 봐야 된다고 예.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음. 이제 아무래도 팔이 음. 안으로 굽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대신 이제 아무 회사나 키워주지는 않습니다. 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기술력이 있어야죠. 음. 어느 정도 쓸만한 장비를 만드는 회사 음, 음. 그렇게 본다면 이제 원익 IPS도 어, 원익. 어, 원익 상당히 IPS. 추천을 드립니다. 예. 원익 IPS도 많이 올랐어요. 예. 그렇죠. 음. 왜냐하면 이제 이 회사도 이제 삼성이 3.8%인가 음. 투자를 했어요. 예. 그리고 나름대로 기술력도 상당히 있습니다. 음. 그리고 넘버 투입니다. 세 아. m s 다음에 이제 큰 회사입니다. 세 m s 다음에. 예. 예. 예. 그러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반도체 하천기업들 볼 때, 연관기업들 볼 때, 그 회사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네이버에서도 다볼수 있어요. 주주 구성. 예. 주주 구성을 한번 살펴보셔서 그 주주의 삼성전자가 좀포함되어 있다. 예. 이러면 상당히 플러스 알파점수를 줘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도 그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음. 판단했기 때문에 투자한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렇군요. 또 어떤 회사를 혹시 기억하고 있는 회사가 있나요? <웃음> 그리고 이제 후공정 쪽에서 이제 한미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회사도 납치하는 를것 같아요. 예, 예. 예. 한미 반도체 등등. 예. 예. 자, 오늘 말씀드린 교수님이 말씀드린 이런. 어, 기업들에 투자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웃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를 하실 때 참고하시라. 어떤 어, 분야에 어떤 회사들이 있고 또 아까 삼성전자가 투자했다, 안 했다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이제 참고 삼아서 구체적인 사례로 말씀드리고 투자를 추천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시기 마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요. 어,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 자율주행,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고 5G, 그 다음에 뭐 집안의 영화관, LOT, 또 AI 이런 등등의 서비스가 확장될수록 네. 기본적으로 무조건 반도체, 특히 그 가운데 메모리는 말할 것도 없고 시스템은 더더 예. 더 중요한데 국내 기업들 가운데 또는 뭐 미국 기업을 포함해서 이것들이 계속 4차 산업에 따라서 가장 수혜를 익겠다 혜택을 잃겠다 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 원투소리를 교수님은 네, 뽑는다면 원투소리를 예. 어느 기업들을 뽑을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회사는 많이 있는데요. 예. 예 일단은 <웃음> 예, 그 중에서 이제 추려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보기 에그 4차 음. 산업에서 가장 이제 성장률이 높은 그러한 산업이 이제 뭐냐면 자율자동차입니다. 자율주행차. 아, 예. 예. 음. 그래서 보니까 한 20% 정도 이제 매년 성장을 음, 한다고 얘기를 약간. 해요. 예. 예. 지금도 이제 반도체 부족 사태 때문에 음.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앞으로도 아마 어느 정도는 갈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쪽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그러 이제 수혜를 보는 기업 중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펩리스 기업 중에서 이제 예. 텔레칩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 텔레스 예. 음. 회사가그 자율 자동차 쪽에 엄청나게 포커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서 미국 기업. 국내 회사입니다. 아, 국내 회사입니까? 예. 예. 예. 예. 지금 상장돼 있는 회사. 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음. 자율주행 쪽에. 예. 예.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 많겠네, 요 그죠? <웃음> 예. <웃음> 관심있게 봐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고, 또요. 예. 그 다음에 또 자율자동차 분야 또 하나 소개를 드리면 예. 이때는 이제 다른 회사로 추천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오셋 기업으로 추천을 오셋, 하나 드릴게요. 오셋, 예. 후공정 쪽이죠, 그죠? 예. 음. 그 회사 이름이 이제 어, 뭐냐면 이제 엠코테크놀로지. 엠코테크놀로지. 예. 예. 예. 예. 그런 회사입니다. 예. 음. 이 회사는 많이 아실 텐데요. 음. 예. 예, 엠코테크. 이쪽은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분야고, 예. 자율주행하고 관련된 하, 자율주행 쪽에 조금 더. 예, 네, 맞습니다. 예. 생산 비중이 높은. 음. 예. 이 회사가 이제 오세기업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넘버 투예요 아, 유거굉장 예, 대사네요. 넘버 투인데 이제 자율자동차 쪽으로 보면 넘버 원입니다. 음. 가장 이제 그쪽에 잘하는 회사입니다. 아, 오세세는 넘버 투인데, 예. 예 자율 쪽에는 넘버원이네요 그래서 그렇죠? 예, 예, 넘버원 투를 다 가지고 있는 <웃음> 예 예, 그래서 그것을 추천드리고 또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회사가 이제 삼성하고 이제 같이 이제 음, 파트너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삼성에 예, 있는 그런 이제 오셋 수량을 이 회사가 다 합니다 아,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음, 음. 예. 자 삼성하고 파트너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아까 예, 예. 우리가 주주 구성에서도 잠시 말씀을 예, 들었듯이 음, 예. 그런 의미가 있군요. 예. 자또 어떤 기업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이번에는 음. 또 이제 파운드리 기업 하나 이제 예, 또 추천드릴게요. 파운드리 기업 예. 국내 기업으로 예. DB 하이텍, DB 하이텍. 아 DB 예. 하이텍은 아마 또 많은 분들이 아시고 예. 있을 거예요, 죠 예, 예, DB 하이텍.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 파운드리 쪽에 이제 투자라고 하 제가 말씀 을 많이 드리는 데요그 음, 음. 이유가 뭐냐면 일반 반도체 팩리스나 뭐 다른 쪽은 보통 음. 이제 성장률이 한 6% 7%밖에 예. 안 돼요 매년. 그런데 예, 예. 이제 파운드리는 성장률이 두배 정도 됩니다. 아, 예. 예. 음, 일반 반도체 분야의 업종에 비해서 파운드리는 성장률이 두배 이상 됩니다. 예. 예. 예. 그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보시면 이제 음. 자동차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이 파운드리가 없어서 제품을 못 만드는 거예요. 예. 설계는 할수 있는데 음. 그걸 이제 만들어줄 회사가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보시면 이제 최근에 삼성도 마찬가지고 TSMC도 마찬가지고 음. 파운드리 엄청나게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가동률이 거의 100%입니다. 음. 음. 예. DB 하이텍도 마찬가지고. 예. 예. 예. 음, 그렇군요. 다, 다 가동률이 100%라고 하니까 예. 계속 공장을 정설하든지 이런 예. 활동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음, 그리고 이제 그 삼성이라든지 TSMC는 이제 첨단 공정입니다. 파운드리가. 첨단 공정. 네. 예. 근데 이제 DBI 택은 음. 첨단은 아닙니다. 음, 첨단 아니고. 예 8인치를 많이 쓰고 이제 삼성이나 TSMC는 음. 이제 1 0인치를 많이 쓰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8인치는 또 이제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우리가 보시면 4차 산업에도 이제 보면은 첨단 반도체, 아, 첨단 음. 반도체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예. 그렇죠. 예. 예. 자동차용 반도체에는 대부분이 보면 이제 8인치 쪽에서 음,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예. 특히나 또 이제 뭐 IoT라든지 자율자동차 이쪽에서 쓰이는 반도체가 센서가 있어요. 음, 센서, 아날로그 예, 반도체인데 예. 이쪽도 다 이제 8인치, 구공정에서 음, 이제 많이 생산합니다. 예. 그래서 그쪽 파운드리 수요도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예. 뭐 끝이 없겠다. 죠 그렇죠? <웃음> <웃음> 예, 뭐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기업들만 해도 예. 어 듣는 분들이 상당한 네. 도움을 얻을 것 같고 네. 어 그렇지만 꼭 유념하셔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업들을 투자해라 이거 투자 추천 아니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네. 반도체 기업들이 하도 많으니까 네. 이런 기업들을 어떤 관점에서 살펴봐야 할까 네. 이런 포인트의 사례로 활용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반도체 비즈니스 저자이신 권영이 교수님이랑 함께 오늘 반도체 전반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 있고 또 구체적인 기업 또 투자 포인트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4차 산업 혁명 시대 반도체 비즈니스와 관련돼서 또 어떤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반도체랑 4차 산업이랑 어떤 음, 관계냐? 라고 이제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예, 예. 기본적으로 이제 4차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음. 기술이 발전을 해야만 합니다. 해야만 하고. 오. 예, 그러니까 반도체가 없으면 4차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음.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4차 산업이 지금 이제 초입 단계거든요. 음. 앞으로 계속 이제 성장기, 성숙기로 갈 거란 얘기죠. 예. 그러면 이제 반도체는 그에 맞게 수요가 엄청나게 앞으로도 증가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에 투자한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투자다 라고 음. 생각 하고 있고요. 음. 대신에 이제 잘 골라야죠. 어떤 잘 회사가 골라야 좋은지. 예. 잘 고르기 위해서는 오늘 방송을 잘 참고해서 그 예. 업종의 특성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우선 예. 첫번째죠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생태계를 이해를 음. 하고 생태계를 투자하는 이해하고. 게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음. 음. 예. 음.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어, 정말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권영학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반도체 비즈니스 오늘 이책 가지고 이야기 한 겁니다. 그래서 <웃음> 책이 그닥 두껍지 않습니다. 보시면 아주 쉽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들 좀 폭넓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권영아 교수님과 반도체에 관한 여러 가지 어, 디테일한 이야기까지 다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많은 도움 되셨죠.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웃음> 앞으로도 반도체 관련된 이런 뭐 여러 가지 칼럼이나 이런 예. 걸 통해서 우리 권 교수님 음. 이름을 발견할 때 예. 어, 오늘 방송을, 방송한 인연 때문에 매우 예. 기쁘겠고요. 앞으로 종종 어, 기회되면 예. 반도체 이야기 저희 방송에서 함께 예.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